안녕하세요 미스티코티타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조이네트백 만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플라이한 볼과 바늘은 7mm 코바늘을 사용해서 만들어주었습니다 일단 바닥부터 바로 시작해볼게요 원형 코를 먼저 잡아서요 그대로 바늘이 원형코에 들어가서 실을 걸어올 건데요. 우리 첫 코는 항상 기둥 세 코로 시작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사슬이 하나, 둘, 셋. 이게 첫 코를 뜬 모습이에요. 사슬을 두 번을 더 떠주시고요. 다시 한길긴뜨기 한번 하고, 원형코 고리에 사슬을 두 번. 이거를 지금 여섯 번 반복하라고 한 건데, 처음에 우리 사슬 다섯 개 떴던 게 이미 한번 반복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은 한번두번 번 반복을 해준 거예요. 그럼 나머지 네 번을 같은 방법으로 한길긴뜨기를 또 원형 코에다가 뜨고, 다시 사슬을 하나, 둘. 같은 방법으로 한길긴뜨기 뜨고 사슬이 하나 둘 다시 한길긴뜨기 한 번을 뜨고 사슬이 둘 지금 여기서부터 세는 거거든요. 사슬 3개 떴던 것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을 반복했고요. 마지막, 한길긴뜨기 뜨고, 사슬 두코 뜨는 것까지 총 여섯 번을 반복해주면 우리 1단이 끝난 거고요. 이때 원형 코를 꼬리 실을 당겨가지고 이렇게 오므려 주실 거예요. 쭉 당겨서, 모아주시고, 빼뜨기를 할 건데, 빼뜨기의 위치는 항상, 지금 보면 여기 당겨가지고 조금 숨겨져 있지만, 여기 되게 작은, 얘가 1이에요. 거의 안 보이죠? 얘가 1, 2, 여기가 세번째예요 헷갈리시면은, 우리 한길긴뜨기 떴던 거 빼고, 무늬 사슬로 떴던 거두개 빼고, 바로 세번째 사슬 여기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빼뜨기는 이렇게 지금 두개가 코면 살짝 비틀어서 윗방코랑 코산 여기에요 앞에서 보면은 이 위치 여기에 바늘이 들어가서 그대로 실을 빼고 빼주는게 빼뜨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일단이 완성이 되셨으면 뒤집어서 꼬리실을 숨겨서 갈 건데요. 이때 잘안 들어가니까 실을 이렇게 당겨가지고 조금 뽑아준 다음에 이렇게 지 풀리죠. 이때 너무 확 잡아당기면 실이 와르르 다 풀리니까 적당히 당겨주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돗바늘을 꿰어서 코와 코 사이에 이렇게 실을 숨겨서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많이 안 숨겨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지금 1단이 완성이 되었고요 2단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2단은 한길긴뜨기 2코 늘려뜨기 사이 사슬 2코를 뜨고 사슬 2번 뜨고 2코 하는 거를 6번 반복이래요 말이 되게 어려운데 그대로 저 하는 거 보면서 따라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첫 코는 사슬 3개를 뜨고요 사이사슬 두코가 필요해서 사이사슬 두코까지 떠줍니다. 자, 우리 빼뜨기 했던 첫 코가 지금 이렇게 딱 잡으면 보이시죠? 이 구멍. 여기에요 여기에 같은 자리입니다. 같은 자리에 다시 한번더 한길긴뜨기를 떠줄 거예요. 이게 바로 한길긴뜨기 늘려뜨기 사이에 이렇게 사슬 두코를뜬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슬 하나, 둘까지 뜨면 이 패턴을 총 6번을 떠주라 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모양 보면서 그대로 따라 뜨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반복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여섯번째 마지막 늘려뜨기 부분이었구요 마지막까지 사슬 두코까지 이렇게 떠서 지금 보면은 두코 늘려뜨기가 한번 두번 세번 네번 다섯 여섯번 요렇게 해가지고 모양 맞는지 한번 확인하고 가면 좋을 것 같구요 마찬가지로 우리 1단에 빼뜨기 빼구요 사슬 하나 둘 세 번째 윗방코와 코산에 바늘이 들어가서 그대로 실을 걸어서 빼고 빼주면 이렇게 빼뜨기가 완성되면서 2단이 마무리가 됩니다. 3단은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사슬 5코로 시작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2코 건너뛰고 다시, 한길긴뜨기, 그리고 사슬, 같은 코에 한길긴뜨기를 한번더 뜨면, 한길긴뜨기 사이 사슬 두코 늘려뜨기가 된 거고요. 사슬 두 번. 그러면, 자, 이게 반복 패턴이에요. 한길긴뜨기 뜨고, 사슬 두코 뜨고, 두코 건너 뛰고, 다시 한길긴뜨기, 늘려뜨기 사이 사슬 두코 뜨고, 사슬 두코 뜨고, 그리고 두코 늘려뜨고. 이게 말이 되게 어려워서 그렇지, 뜨는 것 자체는 그냥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뜨면 되고, 무조건 사이에 사슬 두 개씩 넣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뜨시면 됩니다. 천천히 그러면 한번 제가 3단을 떠볼게요. 걸어서 한길긴뜨기 한번 사슬 두번 다시 두코 건너뛰고 이번엔 밀려뜨기거든요 한길긴뜨기 뜨고 사슬 두개 뜨고 다시 같은 코에 한길긴뜨기 다시 사슬, 이런식 으로요. 그러면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이 죠？같 은 방법 으로 끝 까지 반복 해줍니다. 뜨기, 두코 늘려뜨기, 사이사슬 두 코로 끝나는데요. 전체적으로 코 한번 세면서 확인해 볼게요. 지금 보면은 처음에 이 다섯 개가 한길긴뜨기 한 번이랑 사슬 두 개를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 같은 코에 두 개죠. 그리고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한 번, 두번 그리고 전부 사이에 이렇게 사슬 두 코를 해서 3단을 마무리해 주었어요 자 빼뜨기는 하나, 둘, 세 번째 사슬에 밑방코와 코산에 걸어서 해줍니다 이제 4단에서 7단까지 4, 5, 6, 7총 4단을 그냥 한길긴뜨기 한번 하고 사슬 두번 하고 두코 건너뛰는 거를 반복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땐 무조건 아 다섯 코 뜨는 거구나 라고 시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두코 건너뛰고 무조건 코에 그리고 한길긴뜨기 하나 뜨고 또 사슬 두개 하고 이제 늘어나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대로 다시 또 두코 건너뛰고 한길긴뜨기 한코 떠주고 사슬 두코 뜨고 이거를 한코에 하나씩 쭉 반복해가지고 총 네단을 더 반복할 거예요 단수 세실 때에는 한단, 두단, 세단, 네단 이렇게 어, 저는 기둥을 이렇게 잡으면서 세거든요? 그러면 조금 이렇게 명확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단도 세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7단까지 하고 만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8단 끝까지 거의 다 왔어요. 한길긴뜨기 마지막까지 한길긴뜨기 한 번에 사슬 하나 그리고 두코 건너뛰는 것까지 해서 지금 사슬 세 번째에 빼뜨기 윗방코랑 코산에다가 이렇게까지 해 주시면 8단이 완성되는데요. 이때 아무래도 사슬이 하나로 줄다보니까 요렇게 조인네트백 특유의 이렇게 모아지는 그 느낌이 날 거예요. 여기서 마지막 한 단이 더 들어갈 거예요. 마지막 한 단은 8단 떴던 거랑 똑같아요. 근데 우리 8단에서는 두 코를 건너뛰었으면 9단에서는 한 코만 건너뛰면 돼요. 그래서 똑같이 시작은 사슬 하나, 둘, 셋, 네 개로 시작하고요. 한코 건너뛰고 다시 한길긴뜨기 한 번에 사슬 하나 그리고 한코 건너 뛰는 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9단 그대로 떠 보겠습니다 이렇게 9단까지 완성을 하면은 어느 정도 가방 형태가 딱 잡힌 게 보이실 거예요. 이제 10단이 마지막인데요. 제가 도안 그냥 그대로 읽으면서 떠볼게요.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먼저 처음에는 한길긴뜨기 한 번이랑 사슬 하나 그리고 한코 건너뛰는 것을 두번 반복할 거니까 첫단뜰 때는 첫코뜰 때는 사슬을 4번 사슬 네코가 이미 한 번을 뜬 거고요. 다시 한코 건너뛰고, 이제,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한 번, 그리고 사슬 한 번, 한코 건너뛰는 것까지가 두번 반복한 거예요. 지금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여기까지가 두번 반복한 거고, 다시 한길긴뜨기 하나니까, 여기 한코 건너뛰고, 여기, 여기에 한길긴뜨기를 한 번을 뜨고, 그리고 나서 사슬 16코를 뜨래요. 이 사슬 16코는 손잡이거든요. 그래서 여유있게 떠줄 거예요. 자, 이렇게 바늘이 하나 정도는 들어갈 수 있겠다 하는 여유를 두고 걸어서 빼는 사슬. 다시 여유를 두고 사슬.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두코 만들었거든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코를 이렇게 떠주시고요 아홉 코 건너 뛸 거예요 자 우리 여기 사슬코부터 세는 거예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코 건너 뛰면은 여기 한길긴뜨기 위에 코예요 자 그러면 이때 실 꼬이지 않게 어이고, 음. 사슬 꼬이지 않게 잘 잡고 한길긴뜨기를 한번 그리고 사슬 한번 하는 것을 네번할 거예요 이번에는 그러면 한번 했고 두번 3번 그리고 4번 네 까지 하고 그리고 다시 여기 한길긴뜨기 한 번만 할 거예요. 이렇게까지. 그러면 네모칸이요. 하나 잘 보이실까요? 네. 하나, 둘, 셋, 네 개예요. 네칸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사슬 16코를 마찬가지로 조금 여유있게 떠볼게요.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마찬가지로 꼬이지 않게끔 그대로 넘어갈게요. 이때 꼬이지 않게 한다라는 거는 실을 뒤에다 두고, 실 뒤에다 두고,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편편하게 맞춰준 다음에 코를 세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개 건너뛰고, 그럼 마지막 부분에 한길긴뜨기 한 번, 그리고 사슬 한 번, 한코 건너뛰는 걸두 번, 반복해주면 끝이 납니다 한번이 마지막에 또두 번까지 하고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윗방코 코상 걸어서 빼뜨기까지 해주고 실은 한뼘 정도 두고 잘라주세요 그리고 그대로 실 뽑아서 마무리를 해줄 건데 이때 바깥쪽에서 숨기는 것보다는 안쪽에서 숨기는 게좀 편하니까 어, 우리 빼뜨기 했던 코 뒤에서 앞으로 코바늘을 집어넣고요. 그리고 실을 끌어서 안쪽으로 뽑아주세요. 그리고 뒤집어서 뒤집어서 직물을 이 안쪽 라인으로 숨기면 조금 편할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뒤집어봤어요. 그리고 실을 조금 뽑아서 돗바늘에 꿰어줍니다. 자, 이렇게 꿰 상태에서 숨겨줄 거예요. 그대로 우리 이렇게 코산 쪽 있죠? 잘안 보이는 쪽. 바깥쪽에 보이지 않게끔 코산 부분에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실을 숨겨줄 거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마지막 끝난 부분이니까 뭐 이렇게 묶거나 결정적인 매듭 같은 게좀 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던 곳에 한번더 바늘을 넣어주면서 이렇게 골이 생기는 이 부분 있죠? 여기에 다시 한번더 바늘을 넣어가지고 엥? 뒤에서 앞으로 넣어가지고 그냥 넣을게요. 손으로 넣어서 꼬인 상태 여기 지금 꼬여있죠 끈. 이 상태로 당겨주면 이렇게 매듭이 생겨요 묶이는 매듭이 딱 이렇게 그렇죠? 짱짱하게 하나 생기고 나면 조금 그래도 실이 풀리지 않아서 안심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상태에서 바로 자르진 않고요 또몇코더 숨겨주고 그리고 나서 실을 잘라줄 거예요 짜잔 그러면 이쪽으로 또 들어갔다가 또 나왔다가 이쪽으로 빼준 다음에 실을 자르면 될것 같아요. 이제 그럼 어느 정도 숨겨줬으니까 바짝 잘라주고 볼게요. 네트백은 뜬 상태 그대로보다는 아무래도 이 실은 특히나 힘이 있는 실이니까 이렇게 내가 손으로 형태감을 잡아주면 훨씬 더 핏이 이쁘고 어, 물건 많이 들어가실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고 형태도 예쁜 형태로 물건 많이 넣더라도 유지 잘 되실 겁니다 예쁘게 잘 완성하셨나요? 고생하셨습니다